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착착착착 차차! 오늘 마실 음료수는 파워에이드, 퍼플스톰, 마운틴 블라스트를 마실건데요 슈퍼츠 음료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이 파워에이드를 원샷 해보겠습니다 차! 정말 힘이 넘쳐나는 음료수 조합이었는데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!